안녕하세요 성시윤 서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뛰어 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Supercake. 자 먼저 뛰어 뒤차기 모양 만들기예요. 자 차기 준비 서기에서 자 먼저 차는 발을 앞에다가 내딛습니다. 자 뛰어 뒤차기는 도움 닫기 하고 난 다음에 공중 동작에서 반바퀴 회전을 해야 돼요. 자 그래서 이 보조 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먼저 제자리에서 자 보조 발을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자 뒤차기 자세를 만드는 연습이에요. 자. 이 동작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보조발을 먼저 허리 높이 정도까지 끌어 올려 주고요 자 다음에 발을 바꿀 때는 어 몸이 돌지 않게 크게 돌지 않고 바로 발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이 동작을 옆면에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보조발 끌어 올리고 발 바꾸기 연습 자 이때 시선은 어깨 너머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 너머로 네. 뒤차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뒷차기를 어떻게 차시는지 모르면 저희 슈퍼킥 채널의 뒷차기 편을 꼭 참고하시고 뒷차기를 먼저 연습해 주세요.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다리를 뻗는 연습이에요. 자 보조발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자, 아까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발 바꿔주고 다음 다리를 뻗는 연습입니다. 자 이때. 다리가 뻗어졌을 때 정면으로 안에서 정면으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옆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측면에서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동작 자 보조발 끌어올리고 발 바꿔주고 다음에 다리 뻗기 연습 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자세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연습이 끝나면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디면서 어,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연습이에요. 자, 차는 발을 뒤쪽으로 두시고요. 자, 한 걸음 내딛습니다. 자, 이 연습을 왜 하냐면요. 자, 도움 닫기 하고 난 다음에 어, 공중 동작에 앞서서 발 구르는 동작 이 있죠. 자,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발 구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, 트는 쪽으로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발을 한 45도 정도로 틀어 주시면서 발을 굴러 주시고요. 다음 첫 번째, 두 번째 동작을 번갈아 가주셔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한 걸음 내릴때발 구르는 거 주의하시고 자, 다음 보조발 끌어올리고 자세 바꿔서 차기 전 동작까지 먼저 연습해 보세요. 자, 이 동작도 측면으로 보시면 차는 발 뒤쪽에 두고 한 걸음 내딛고 보조 발 끌어올렸다 자세 만들면서 자기 젖자세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지금 했던 동작들을 연속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차는 발을 뒤쪽으로 하고 발구르기 아까처럼 45도 틀어주시고요. 자 다음에 보조 발 들어올리고 자세 바꾸고 난 다음 마지막 헛기까지. 이 동작을 연속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측면에서부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내딛고, 자, 보조발 끌어올리고, 자, 다음에 발 바꿔주고, 차주면 됩니다. 자, 이 동작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구령을 붙여주시면 차는 사람들이 좀 리듬감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지도자분들은 우리 연습하실 때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일정한 리듬을 계속 구령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연습할 때 구령을 자 천천히 하나 둘셋넷 붙이시다가 이제 좀 속도를 붙이시면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어, 구령을 붙여주시면은 우리 수련생들이 일정한 리듬감을 가질 수 있어요. 자이 부분 유연하시면서 모양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엔 뛰어 뒤차기 뭐 다양한 반복 연습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는 아, 보조발을 끌어올려서 자, 차는 발을 어, 바꿔주면서 중심 잡는 연습이에요. 자, 이 동작은 이제 한쪽을 다 끝내놓고 다음 쪽을 하셔도 되고요. 잘 되면 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.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보조발을 앞에다 두고 끌어올렸다가 자세를 잡고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바뀌어지죠. 자, 그럼 앞에 있는 발 다시 보조발이 돼서 끌어올렸다가 자세를 잡고 다시 돌아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자 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또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방법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티어디 차기 두 번째 반복 연습 방법은요. 발을 뻗는 연습이에요. 자, 그래서 차기 준비서기에서 먼저는 자세를 뒷자세로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발로 뜨는 연습이에요. 두 발로 떴다가 이렇게 발을 교체한다는 느낌으로. 이렇게 교체한다는 느낌으로 발을 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뻗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다리가 뻗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 질 수가 있죠 아니면 좀더 돌아와서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 뒷자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이 상태 그대로 발을 바꾼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그대로 접어서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그럼 또 발이 바뀌죠 다시 뒷자세를 잡아 주고요 자이 다리가 이 반대쪽 다리 스치듯이 나가면서 자 여기서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측면에서 보시면 자 자세를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는 그대로 접어 주시면서 가세요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시선은 어깨 너머로 이 상태 그대로 발을 뻗어주시면서 다리 뻗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을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첫번째 동작과 두번째 동작을 좀 연결해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차기준비서기 에서요 자 보조발 들오올 연습 첫번째에서 했죠 자 다음 발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상태에서 뻗기 연습이에요 자이 동작을 한번에 실시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분 동작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조 발 끌어올리고 먼저 첫 번째 동작처럼 자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이때 중요한 건 시선과 어깨요. 자 어깨 너머로 시선을 보시고 다음에 어깨를 잡아주면서 뻗어주면 됩니다. 자이찰때 중요한 점은 찰때에 상체가 돌아오면 음, 발이 거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자이 부분을 주의해주시면서. 지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련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뻗을 때는 우리 뒤차기 와 마찬 뒤차기 찰 때와 마찬가지로 공중 동작에서도 어깨가 열리면 안됩니다 자, 그래서 이 동작도 자 한쪽을 다 맞춰놓고 반대쪽으로 하셔도 되고 번갈아 가시면서 하나 둘셋 다시 이렇게 발 바꿨다가 하나 둘셋 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을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마지막 반복 연습 방법은 이제 한 걸음 내 디디면서 전체 동작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디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딛는 각도예요. 딛는 각도. 자, 딛는 각도를 잘 만들어주고 보조발 끌어올려서 다시 자세 만들고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렇게 내 동작을 천천히 연결해주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 동작이 잘 되면 연결해서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쪽도 지금처럼 자, 반대쪽도 지금처럼 자,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뛰어 뒤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반복 연습 방법까지 연습을 해봤는데요. 자 뛰어 뒤차기 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회전할 때예요 회전할 때. 자 어, 설명을 좀잘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일지 먼저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자 보조발을 들고 자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죠. 반박 회전하게 되는데 차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깨 위치예요. 자, 이 발을 바꿨을 때 벌써 이렇게, 어, 목표물을 바라보기 위해서, 어, 이렇게 시선을 크, 높게 게 상체를 세워서 보다 보면 어깨가 열리게 돼요. 자, 이렇게 되면 발이, 어, 거의 대부분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. 예. 정면 동작으로 보실까요? 자, 들어 올렸다가, 자, 이 어깨를 같이 돌려요. 예, 옆차기 차듯이 이렇게. 이렇게 돼서 다리를 뻗게 되면은, 예, 차고 나도 잘 찼다더라도 중심은 무너지게 되있습니다 자, 다리가 앞쪽으로 뻗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작용은 어깨로 잡아서 중심을 잡아 주실 수 있어야 돼요. 자,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열리면서 착지할 때는 거의 네, 중심을 잃고 착지를 하게 돼요.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, 보조 발트를 올려서 발을 바꿔서 발을 뻗을 때는 어깨를 어떻게 한다? 자, 안쪽으로 잡아서 뻗어준다. 자, 이 동작을 기억해 주세요. 자, 다음 두 번째는. 아, 공중 동작에서 이 상체를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다 떴을 때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하면 다리를 앞으로 뻗을 수가 없어요. 예. 뻗어 나갈 수도 없고 허리에 큰 무리가 옵니다. 제가 그렇기 때문에 뻗어 찰 때는 상체를 좀 숙여서 자, 우리 뒤차기 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리를 뻗을 땐좀 상체를 죽여서 숙여서 이렇게 뻗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제가 뛰어 뒤차기를 또잘할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어, 도움닫기할때이 팔에 사용이에요. 예. 예, 회전을, 회전 하기 위해서 자, 이 발을 디뎌주면서, 어, 회전을 잘할수 있게끔 디뎌주면서 상체를 같이, 이 팔을 같이 사용해서 끌어올려주다 보면은 더 높은 도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움 닿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발 구르면서 상체에 이 팔의 쓰임, 팔의 쓰임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보다 멋진 뒤차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훈 사범이었습니다.